바발 안녕 짠짠 짠. 변신했습니다 지금 스케줄 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좀 샤랄라한 지수기로 변신해 봤어요 어떤가요? 피곤해, 피곤해 보인다고? 아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랜만에 해외 스케줄 나왔는데 어... 이렇게 막... 막... 아직 해외 온 느낌이 안나 너무 정신없이 오셨어요. <웃음> 그냥 오자마자 바로 들어와가지고 밖을 잘못 봤어요. 아까도 이렇게 대문 보다 와가지고 이따가 딱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 이따가 또 함께 하시죠. 빼박 <목소리> 여기도 있다! 아 저기 봐. 다음에 저거 타면 안 돼요? 저거 타고 싶다. <웃음>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니까 <웃음> 뭐 어때? 오늘, 딱, 어, 오늘 좀 재밌었어요? 어, 오늘 딱 일본에 오자마자 바로 리허설하고 그리고 스테이지도 MC하고 해서 사실 정신없어서 일본이라고는 느낌이 별로 안왔었는데 딱 여기 나오니까 오늘 일정이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치? 시끄러운데 나오는데. 게... 맞아! <웃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 되게, 여기 되게 조용한 곳에서. 사람, 쳐다보네. <웃음> <웃음> 자, 일단. 일단 입에 뭔가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뭘 먹어야 될까? 아니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가면은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 백화점 안에 있는 거니까. 맞지. <웃음> 아니면 일본 라면 이런 거 먹을까? 라면은 아니, 백화점에 있는 건 맛없을 수가 없어. 여기 봐. 여기 친절하게 써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보니 이거는 거의 미슐랭급이요 미슐랭이야? 나 저게 되게 크게 전광판에 걸려 있었어. 언제요? 레인보우. 누나 단독 말고. <웃음> 레인보우. 그러면은 3년 안에 단독으로 한번 걸어주세요. <웃음> 네. 아우 같은 느낌. 한번 혹시 모르니까. 댓글로. 오 맛있을 것같 2천엔 있어요, 2천엔2 2000엔. 그러니까 0엔으로 줄이 어, 있는데, 물밖에 먹는 거. 너 컵, 컵 먹어야 돼. 어, 있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꼽는데 뭐. 있으면 뽑아도 되는데. 사기점에 있지 않을까요? 아! 아 머리를 한 개씩 날려고 해요.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어머, 이거 한번 봐. 저게 한 분이 없어고 그러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밥을 먹으러 갈겁니다 밥을 먹고시키 됐어요 다 같이 소리 s 러 true.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여기 o w o 야 여기 o Woo! 여기 o w o 여덟 개 맥주가 네개 있잖아. 8개야. 2, 아, 3, 4, 4, 5, 6, 7, 8개지? 8개지? 아, 아니야. 맥주를 2개 시켰어요. 아, <웃음> 하나 더시켜야겠다5 0 봐봐. 봐봐. 500 된다. <웃음> <웃음> 한국어 자판기 냅두고 지금 일본어 자판기나일본에활동했잖아자야 <웃음> 자, 정말 기쁨의 라면을 제가 먹어볼게요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영상 찍는 것도 허락해 주시냐 음료를 먹어볼게요 하이고니감니다 전부 사라 네, 마. 마. 네, 고라 아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고 맛있고 맛있고 없는 맛, 없는 맛이야. 어, 좋아. 너무 깔끔하고, 이따 그, 진한 국물 맛이, 야, 야. 일본이 한국, 막, 일본으로 오세요. 둘 <웃음> 다가 올래? 스민이? 둘다 올래? 아니야 아직 클럽안 열었어 어? 아직 클럽을 안열었다 어? 이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누나가 <웃음>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웃음> <아니야>. 저희를 <웃음> 보내고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뭐해 혼자서 나 패밀리마트가 서서 라면 먹 이거 <웃음> 라면 먹고 나왔는데 <웃음> 아 찍혔다 <잠깐, 나이. 웃음> 너 근데 너무 누나 굳어 각도 이런 거잘 신경 안 쓰고 찍는 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찍어요 이어요 <웃음> 나이 다 쓰였어 <쐈어>. 누구야? <웃음> <웃음> 마지막인데 어땠어요? 음, 아주 알차고 신나게 잠깐 이몇 시간을 보냈는데 라면도 먹고 젤리도 사고 젤리도 사고 젤리도 사고 젤리도 사고 그리고 커피 먹고 딱 왔는데 아, 아주 알차고 신나는 마무리였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응 음, 좋네요. 이게 해외 스케줄인데 아쉽게 당일치기라 가지고 좀. 아쉬울 뻔 했는데, 다행히 아주 유쾌하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한국에서의 스케줄을 하러 공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맙습니다. 몰래? 몰래? 난, 갑자기, 갑자기 고마워. 몰라. 봐주셔서 고마운 거야, 이걸. 저는 그럼 한국 스케줄, 한국 스케줄, 뭐야, 한국 사람인데 뭘. 자 그럼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가서 어, 스케줄을 또 소화하러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웃음> 왜 그래? 왜 그래?